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드래곤볼 레전드에서 레전즈리미티드 버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레전드 페스티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블루듀오와 그 다음 미래트랭크스는 스파킹 나올 확률이 30%였고 제트파워 획득량도 3배였는데 이번에는 2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독을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어... 너무나도 많은 그현지를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현질 없이 가진거 안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롭게 나온 버독은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어인과 버독팀 요딱 두가지 캐릭터 태그만 있습니다 변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자 초쌤 변신하는 모습은 마지막 레전드 레전더리 피니쉬를 할 때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독 한번 뽑아볼텐데요 자, 두번 뽑으면은, 육성입니다. 육성까지 가면은, 그래도 웬만한 그, 제트 어빌리티 능력을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, 두번 나오면 좋겠지만, 그냥 마음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나올 확률은 0.5%고요. 한 바퀴 돌릴 것 같은데요. 과연 어떻게 될지. 자,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,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도 꼭 뽑길 바랍니다. 제기 받으세요. 하! 좋아요, 구독. 좋아요. 구독. 구독! 자 그럼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개부터 가요 노래만큼 잘 나올 것인가 일단 여기에 신캐 나오는 로션이 뭐 머독이 등장한다든지 트랭크스가 나와서 베스트랑 갤리포 같이 선다든지 그러면은 LL 신캐 확정입니다 왜냐면 들어있는 새로운 스타킹이 없어요 얘밖에 은밀로 처음부터 좋습니다 자, 세개짜리기인데요 전부 다 네. 쓰레기만 나왔어요. 좋습니다. 아니요, 사실 안 좋고요. 앞으로 나오면 좋겠죠. 이제 다섯 개, 다섯 개 뽑아보겠습니다. 500개로 뽑아봅니다. 하여튼 그동안 현지를 뭐저 같은 경우는 엄청 해빙사는안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둑은 좀 쉬어갈 겁니다. 자, 일단 치고 가봤고요. 스파킹 확률 자체는 20%에요. 다른 l l 공면 0.25% 그 다음에 버독은 0.5%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첫 번째부터 진짜 필요 없는데요. 실드랑 싸운 버독이 나와야 되거든요. 사실 이번 버독은 노래랑 좀안 맞아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솔리드 스테이, 스테이 스카우터는 나 혼자만의 최종 결전에 나왔던 노래고, 지금 이 버독은, 바로, 칠드랑 싸웠던 에오버 버독이거든요? 자, 두 번째 것까지 망했고요. 이제 세 번째 거 갑니다. 700개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, 길지가 않겠죠? 한 바퀴니까요. 방송전이랑 똑같은 배경 나왔어요.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한거죠 자 일단 스파킹은 하나 확정입니다 일단 7개중에 나올까요? l a 버독 자 두번째 세번째 까지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네번째 네, 이버독이아니고요두개 남았습니다 와 스파킹 진짜 안나오네요 20% 딱 10% 떨어진건데 30%와 20%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자이 빨간색 반다나 버독 이게 바로 그단 혼자만의 최종결전에 나온 버독인데 이 버독을 원하는게 아니에요 자 이제 무료까지 포함하면은 10개짜리 뽑기 3번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다운로딩 요번에 좀 많았어요 어! 이, 이 화면 이 배경! 아, 예! 설원! 자, 가봅시다. 좀 기대해볼까요? 아! 아! 좋아! 자, 어떻게 될까? 브로리 나오나요? 아! 안 나왔어. 이게 뭔 일이야. 자, 그래도,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. 브로리가 나오면 확정이고,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. LL이. 자, 익스트림 이상 뽑기입니다. <웃음> 이상한데? 자 다섯개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여섯개째 뜨는데요 아, 진짜 용나오네자 이것도 스파킹 뭘까요 자 여덟번째 스파킹 어. 아 레전드 리미티드 프리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얘랑 싸움 거독 말고, 자. 아. 레전드 리미티드가 나오긴 나왔는데요. 프리저가 나왔네요. 아쉽습니다. 자, 일단 프리저 뭐 나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신캐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아쉽죠. 아. 자, 아직 두 바퀴가 남았습니다. <웃음> 자, 두 바퀴까지 가봅시다. 탈탈 터는거에요 정말로 딱 3500개 맞췄거든요 겨우겨우 미션 해가지고 자 다운로드 용번에도 많았죠 아! 최악의! 그나마 슈퍼사인 변신했는데요 이 배경이 최악이죠 초록색 남의 크 성. 글씨 아우 그래서순간이도자 스파킹 하나는 확정 건졌어요자 과연 뭐가 나올지 자, 자 첫번째부터 스파킹 아, 헛바로 응? 자, 세 번째. 골고루 나오네요. LL 나올 때가 됐어, 그러면. 골고루니까. 아, 이게 뭔가요? 스파킹은. 잘 나오는데요. 신캐가 안 나오나요? 다 이거 필요 없는 것들만 쭉쭉 나오고 있죠? 아. 자, 안 나오면은 안 되는데 마지막인가요? 아, 또. 안 나왔습니다. 네 마지막 한바퀴 나왔습니다아 마지막 한바퀴 하고 아마 티켓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티켓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거 다섯개 얻었죠? 자 무료 제발 무료라도 나와라 제발 아자 이거 안좋은데요 어! 제발 그래도 그래도 몰라, 이런 거 나올 수 있어. 옛날엔 이런 정도 있었거든요. 자, 일단 금색이면 스파킹 하나 더 확정이고요. 자, 애를, 더더욱, 신에 나왔으면 좋겠다. 날먹하자. 간만에 한번 날먹 영상 가자. 자, 세계 연속 익스트림 나왔고요. 오, 익스트림 뽑기가 아닌데, 익스트림만 쭉 나와요. 필요 없는데. 자, 스파킹 드디어, 뭘까요? 어! 나라 대각인 신예족. 아, 제 심장. 아, 레전즈 리미티드 빡콩 나왔습니다. 아, 오마이갓 고급네요. 심해가 아닌 게 아쉽습니다. 아 이거 진짜 뭐야. 자, 이제 마지막 키마는요. 결국엔 티켓입니다. 물론 빡콩 레전즈 리미티드로서 좋지만 역시. 뽑기는 메인이 안 나오면 아쉬운 법이죠. 자, 이제, 밖으로 가볼까요? 어우, 진짜 얘네, 왜 인중인간 극장판 애들이 이렇게 나왔나요? 자, 교환소에서 바로, 이거 5%짜리거든요? LL, 새로운 LL 5%. 나머지 LL은 2.5%인가 그럴 거예요. 그쵸?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, 2.5%다는 거 0.25다. 야, 이거는 진짜, 도독. 나와야 된다. 너 확률 높잖아. 가자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<만찬을> <웃음> 퍼센트가 높은게 아니라 95퍼센트가 훨씬 높죠 무려 19배나 높아요 진짜 내가 빡친다 자, 뭐 요번에는 현질 없이 일단 저에게 있어서는 어 저거 뭐라고 해야되죠? 이제 출혈 없이 뽑기 한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짜로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뽑고 싶으실텐데 제 영상보고 그 어... 편지를 하고자 하는 좀포이 뽕! 뽕이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상점에 네, 구입한게 진짜 아무것도 없죠 네, 요번에 나온 1 0개짜리 9,900원도 뭐 나중에 살수 있겠지만 일단 요거 안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신캐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어, 인조인간21호 아기 새로운 젠카이가 되면서 그래도 신캐 아닌 신캐를 써볼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. 뭐 언젠가는 또이버도 뽑는 날이 오겠죠? 모든 캐릭터가 그런 것처럼요 자 여기서 어쨌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못 뽑았지만 여러분들은 꼭 뽑아서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영상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이빠, 안녕!